어? <목소리> <목소리> 이제 여기가 너무 상업적인 부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의 메시지를 담은 생명이라는, 반려동물의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부스를 준비했어요 네? 좀잘 보고 있어요 네? X 이거 가져왔는데 상인어 아... 아 포스터를 왜 주는데 <목소리> 아 지동준 <목소리> 총 2시간 정도 쇼핑을 했고 오늘은 약간 절약을 하면서 40만원 챌린지를 했어요 제가 구입한 거 보시고 내일 케이크 페어서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요거는 정글키친에서 산 생식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아이스팩에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좀 멀리서 오신 집사님들도 사가셔도 충분히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생식을 먹이지 말고 애들이 잘 먹는 습식 간식에다가 생식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늘려가면서 섞어주시면은 생식을 먹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조공에서 구입한 이틀 제주 시리즈입니다. 제가 말고기를 사고 같이간 다른 집사님이 닭고기를 사고 그래서 이거를 열 팩이니까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반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딱 봐도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 샀어요. 몸에 안 좋을까봐 걱정돼서 못 먹이시는 집사님들은 조공을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결 건조 간식이에요 열빙어 닭가슴살 트리 그리고 이거는 연어트리 이것도 대용량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저도 다큰 대용량으로 구입을 했어요 다음은 쓰담쓰담 목욕장갑인데 몸에다 비비면 그냥 목욕이 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따로 안 해도 되고 이거 에이리가 길빙에 응급을 때마다 써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요거는 호두호두에서 받은 사은품이에요 요렇게 놓으면은 넓은 그릇에 쓸수 있고 요렇게 하면은 좁은 그릇에 쓸수 있고 그럼.. 어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다음은 오메가플러스에서 산 연어 이거? 덩어리가 큰연어고요 애들잘 먹네요 이거는 좀 성분을 다른 동결건조 간식과 비교를 해보고 다음에 곰팡 때 사던 가 해야겠어요 다음은 대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2, 3, 4, 5, 6, 7, 8, 9 네코 파우치는 기호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앙팡이가 간식에 되게 까다로운데 앙팡이가 거의 가르지 않고 먹는 유일한 간식이 네코 파우치예요 이거는 동그란 쿠션이에요 가운데는 그냥 천밖에 없고 가장자리에만 그 쿠션이 들어있어서 고양이들이 마약방석안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해봤어요 다음은 픽사드스타에서 산 장난감 2종 애들이 좋아해요 역시 다음은 에이리를 위한 옷 에이리가 지금 미용을 해가지고 거의 변태고양이란 말이에요 에어컨을 틀면 오들오들 떨어가지고 에이리용 조끼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 스마일이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입히면 은 노랑 체크 옷이 돼요 이게 뭐야? 벗어 벗어 무슨 해조광 같다 너내 너내 동료가 니려 에서 구입한 카샤카샤들 이 카샤카샤를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어요. 국유별로다 있으니까 꼭 채널펫 부스 들리시고요. 야, 이거를 끊었어? 퇴어갈 때마다 사는 주화펫에서 또 구입한 새로운 장난감이에요. 어. 이거는 이거는 개당 8,000원. 다음은 크리미캣이라는 부스에서 구입한 장난감인데요. 난 나무 틀에 이렇게 빗가 달려 있는. Thank you.